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어, 예수님께서 그성육신 그, 어, 인카네이션 하는 걸 다루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인 의미, 과거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상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켈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설명이 안되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석서나 또는 어떤 참고서적을 보는 것보다 먼저 성경말씀으로 성경말씀 푸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여기 여러분 오늘은 조금만 좀 했습니다. 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인데요. 어, 전번 시간에 제가 한것 같은데 구원이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소테르죠. 소테리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자, 소테르고 자 여기에 이제 이루어가다 현재 미래적인 의미가 좀 있는데요.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카테르 가제스페. 카테르 가제스자 여기 카죠 카. 카 테르 음. 여기 가죠. 간만이가 가. 이건 세테니가 세죠. 세스페. 세. 자 뭐냐면 자 카테르 가제스페는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뭘? 소테리안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읽어볼까요? 텐, 읽어볼 텐. 텐. 텐. 텐. 텐. 텐. 여기에 강한 숨표가 있죠. 그래서 해라고 읽죠. 해. 해. 해. 해. 자, 아우. 야오. 아우톤. 헤 아우톤. 텐헤 아우톤. 아우톤. 텐, 아우톤. 텐. 아우톤. 텐. 아우톤. 쭉 읽어볼까요? 텐 해. 텐헤 n h 톤소테 t 안 o n so, 세 e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모 뭘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익숙해졌을 까요 여기 메타죠, 메타. 메타. 메타. 메타. 메타는 w i t 에요몸뭐 함께. 두려움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f o f o b f o o b 오, 뭐. <웃음> 한국말에 포부가 <있는데> 비슷... <웃음> 포 한국말에 포브가 있는데, 좀비슷 여기 헬라의 포브는 두렵고, 카이. 카이. 카이. 카이. 카이. 카이. 카이는 그리고예요 여러분 자주 나와서 이제 알고 계실거예요 카이 그리고, 자, 트램블링, 떨림은요? 읽어보세요, 시작. 트로 예, 네, 좋습니다. 트로무. 어미크론하고 입실론이 같이 오면 우발음이돼버려요 트로무죠. 트로무. 트롬. 트롬. 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시작! 메타포브 메타, 카이 트롬 다시 한번 메타포브 카이 트롬 자 두렵고 떨림으로 뭘이루어가는 거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읽어볼게 시작! 해, 텐 헤턴 해, 해 뭐죠? 헤아우톤, 소테리안, 카테르가세스, 테 예, 좋습니다. Yeah.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 너무 제가 기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영어로 필리피언이라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 헬라우로, 프로스. 프로스. 여기 뭐죠? 필리, 필리, 페, 시우스. 자,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프로스, 다시 한 번,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다시 한 번, 시작.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자눈 감고 시작. Philippians 프로스 프로스 예, p h i l i p p i a s 자빌립보서라기 하고보다는 영어로 Philippians 또는 헬라어로 Pro p h i l i p p i a s 예,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저자는 자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립보교의 교인들이겠죠. 자 배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리포는 마케도니아 쪽족의치한 번영하는 로마의 식민지 필리포는 대학교리에서 서쪽으로 약 20km, 20km 정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음 2차 전도 여정 때마케도니아의 세운 최초 교회 인구의, 인구의 절반 절반은 로마계 나머지 절반은 절반. 마케도니아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마케도니아에 섞여 있었다 그 당시, 그 당시 빌립 축포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 축포는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은 크레니 크레니데스 작은 물이었는데, BC 358년 마케도니아와 빌립 2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자신의 이름을 붙임으로 명칭이 변화. 예, 이제 어떤 배경을 좀 아시겠죠? 자. 여기도 아주 번성했죠 자 번성했는데 여기 야외 경기장 여기는 어딜까요 아마도 바울이 갇힌 감옥일 것 같아요 감옥이고 여기는 루디아를 만난 빨래터였죠 예 빨래터였고 여기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서신 기록 순서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빌립뽀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죠? 다 알고 계시죠? <웃음> 자 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다녀와서 안디옥에서 뭐였었어요? 2차 전도여행 중에 쓴 서신서는? 베살로니가 전서 3차 전도여행 중에는? 고리도 전우서 <웃음> 4차 전도여행 중에는? 에,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포서, 빌레몬서 5차 전도형 중에는 디보네 전도서 디도서 예 이제 다 외우셨죠? 바울서신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트라키아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갔죠 여기에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부죠 지금 여기 이제 사실 옛날에 유고에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하고 이 나라 이름 가지고 되게 요즘 분쟁이 있었는데 좀 이제 잠잠해졌다고 하는데 아마 둥 마케도니아를 국호를 바꿀 것 같아요. 그 마케도니아에 이제 빌리포가 있었죠. 여기 아가야에는 어디 어디가 있었죠? 고린도도 아가야에 있고 아덴. 예, 고린도, 아덴도 아가야에 있죠. 아테네. 에베소는 어디가 있어요? 아시아. 에 있죠? 응. 그 다음에, 마가가 도망친 곳이 토로스 산맥이요 밤빌리아. 이쪽에서 도망쳤죠? 다음에, 자,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지만,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가 있어요? 시리아. 수리아란 말이에요. 시리아란 말이다 지금 로마의, 로마의 지방명입니다. 자, 우리 기록 목적을,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 에서로가 필요를 채워주는 빌립보 교인들들에게 필요한 적인 지침을 립보과난으로포하 신앙적인 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필요성을 느끼서 편지를, 편지를 쓴. 예 보면은 빌립보를 빌립보를 생각나면 여러분 딱. 조이, 기쁨이 생각나요. 빌리포스 그러니까 하면 은 저기 여러분 빌리피언스를 하면 은 여러분의 기쁨이막 몰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이제 끝장에 사장에 보면 이 오디오하고 순두개가 있는데 여성파워가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좀 대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제 사실은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교회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결하냐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지 않아. 이 사람들 아마 가정집에서 거뭐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 바울의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 한한번쭉 보면은 바울이 당한 일을 말하고 있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본인을 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인의삶 자,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했어요. 자기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썩지 아니할 욕을 입고 바오를 포함한 모든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그 공중 혼인잔치를 위해서 부활하실 거예요. 물론 지상에서 휴고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그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참여를 그날 예수님이 제일 임하신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이분들이. 그걸 향해서 이분들은 죽음까지 불사해 가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 1장, 1장 1절로 1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기쁨이란 말이 나오면 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야, 우리,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응. 너희 대기뻐하기쁨에 응. 응. 응. 기쁨, 표시해놓으세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 하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 예수 그리의날까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재림 때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장함이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탄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너희가 음, 가장 좋은 월드컵을 것을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을 신실하고 싶은 풍경을 깨우시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날이 날이 예수님 재림. 재림날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 찬양이 찬 되기를 바라노라. 예, 이건 12절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강구가 나오죠. 자, 여기 예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두 번이란 것이 됐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했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메임에서 1장 12절로 30, 1장 30절이 나오는데 바울의 가택연금 자, 그 다음에 육신으로 사는 이유 바울의 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죠 자, 바울이 굉장히 우리가 바울의 선신서를 보면 제가 좀 헷갈려요 전에 예전에 주석서부터 왔거든요 단편적인 설교 위주로 좀 들었었는데 바울이 뭐할례와 율법과 그믿음이란 구호만 강조한 줄 알았어요 그건 아주 극소 작은 부분이고요 굉장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과 또한 성화된 삶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거룩한 삶을. 자 한번 우리가 발견해보죠. 1장 12절로 30절을 한 절씩 더도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박당한 일이 오거 불거랑과 다른 모든 것을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가침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의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심지어 시계 다툼으로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느니 me. 저들은 나의 가침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이들은 내가 고음을 변화하기 위해 연세를 받은 줄 알고 사랑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은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여기 기뻐하며 기뻐하다 표시해 놓으세요. 자, 19절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해서 공급해 주신 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을 루고 바뀌게 될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오 죽는 것이 이금이기 때문이로.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느라. 이는 내가, 내가 이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내가 원하는 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훨씬 그것이 무엇이든하 육신에 남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인심으로 나아가도록 너희 믿음의 즐거움을 위하여,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이다. 기쁨에 표시해 놓으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오직 너희 흑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 때에 협상하게 되면 주 그리 하면 내가 너희에 일들너희가 너에게 가서 저 당시 떠나의 기준이 몇 번은 영원에서 주님 복음을 믿음으하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 정녕 멸망의 증포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다 는 목자 주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주셨음이라.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합당한 삶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기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권한에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힘든 권한들을 돌파해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오늘 오늘 그 읽은 말, 본문 말씀인데요 보면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시죠 자 여기 보면 뭐죠 그이 뜻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참 하나님 종의 형성을 취하신 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거든요 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에요. 참참 인간이에요. 자, 자, 여기 본체를 어떻게 했죠? 헬라, 헬라어로. 자, 모루페. 해보세요. 시작. 모루페. 모루페. 엔 모루페 테우 시작. 엔, 엔 모루페 테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응. 자, 사실 하나님의 본체. 자,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나타나셨어요. 뭘로 호스 뭐죠 이게 안트로포스 시작 호스 아, 안트로포스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여기 안트로포스는 사람이죠.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지금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걸 헬라어로본 거고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전제를 나오는, 전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재물이부 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인데 어떻게 했죠? 포화와 아주 쏟아버린 거예요. 자, 그걸 헬라어로 뭐, 뭐라고 하냐면, 뭐죠? 읽어볼까요? 스, 따라보세요. 스. 스. 펜. 펜. 펜. 도마이. 도마이. 스펜 도마이. 스펜 도마이. 스펜 도마이 하면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쏟아 부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드렸다는 거죠. 자, 전제를. 자, 그러면 저희가 자 2장 1절로 18절을 한 절씩 봐도 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어떤 일로 다툼이나 회엄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의 형체로 계시 하나님과 정하게 되는 영체는 것을 탈출하지아니 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모 자기 을취하시고사람하니십자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의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하늘에 있는,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으로, 땅래에 있는 것을로하여다 예수를 는능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성로 순정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품하 나게 하라 지금 내가 없을 때, 너희없 순정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행하되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할지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흐뭇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 책망받지 않게 하려하미니 너희는 삐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날에 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리스도의 날이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 재림 때, 재림을 열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내가 기쁘고도 너희 모두 함께 기뻐리라. 하 여기 기쁘고 기뻐리라도 하 표시해놓으세요. 자, 18절을 읽어주세요. 바로 이 권가닥에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지금 지금 여러분 여기에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에 이제 체크를 해놓으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라에도 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사단이 우리 에게왕 노릇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어떤 위협에 우리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걸 성경에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아멘. 아멘. 자, 가급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원어를 좀 아셔야 돼요. 원어를 좀 아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이 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2장 19절로 2장 30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로 30절 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증거를 너희가 느 그러므로 나에 관한 일이 어떻게 되어가아는지를 보고서 곧그를보내기를 바라며 느니라는기를그를 내가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한에 확신하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관절히넘어하고 자기가 내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두심하였기 때문이요. 그가 정년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옵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더욱 영유하며 그를, 보낸, 그를 보낸, 것을 보낸 것은 너희로 하여 그를 자신도 기뻐하게 하며 내귀신도 덜려하미니라 기쁨에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여기 기쁨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어, 또 그와, 함께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미니라 아멘 자. 자, 여기 3장 1절로 9절은 이제,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해왔는데요. <웃음> 자, 우리 애인은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거죠. 아멘. 예.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됐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근데 뭐죠? 의롭게 되기 전제 과정이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이 필요해요. 아멘. 예.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3장 1절로 3장 9절을 저하고 <웃음> 읽는데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기쁨이나 기뻐하라 말이 나오면 체크 체크를 해놓으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나왔네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같은 예, 자들이, 자들이 많았나 봐요 예. 예,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아주 좋아하죠 아주 여기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알았다면 예. 자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표시해놓으세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입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우리예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제를 읽어주세요. 비록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도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을,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집회하여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위하면 바리세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깊어 하고 율법에 있는 의로는 풍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참으로 모든 것을 확실히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만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어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웃음> 여기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대학자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의 그 학문과 그 열정이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되니까 다 배설물로 되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권위와 권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버리셔야 돼요. 자, <웃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자 청년 참 대단했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뭐였죠? 돈, 재물이었어요.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돕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그심안을 가버렸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게학령이 되는 것도 버리셔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이 하나님 이 오시기나 티끌만도 않은 지구에서 무슨 대학 나왔고 이뭐 중요해요? 아,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느 대에 나왔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자랑하기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것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디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위대하시려면, 유한한 존재라면 무한한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계해야 돼요. 자, <웃음>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뭐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자 우리의 의의는 할례 받았다고 나온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킨다고 나온 게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다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 의인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한테 사탄 마귀가 와서 네가 무슨 의인이냐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셔야 돼요 알았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그들을 분쇄하세요. <목소리> 자표 때를 향하여 나아가라 표 때를 향하여 나아가라 나오는데요. 어떤 저희가 우리의, 이,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인 목표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남겨져서는? 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지금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 못 살아요. 그 원한 게좀 깎여야 돼. 그 성화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자.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3장 10절로 21절을 또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죠. 성, 이 짧으니까요. 다, 아마 이런 기회 아니면 여러분 잘안 읽을 것인데 한번 이 기회 다 읽읍시다. 3장 10절로 21절 한 절씩 겨누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번을 따르라는 이거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별표현그 줄을 쳐놓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그를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원을 따르라 함이며 예, 읽어주세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하느니 내가 이미 이르렀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예 그러므로, 그럼에도 어, 어, 우리 원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하 너희같이 생각할 수니게많가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여 해야 하리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너희 다 형과 함께 형과 나를 따르는 형과 자가 형과 되고 너희 또 너희가 우리를 목복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그들은, 그들은 땅의 인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음. 음. 음. 그분께서는 음. 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음. 음. 수 있는 능력을 네. 발휘하여 우리의 천안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성을물 같게 하시리라 예, 여기,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 우리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협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 하늘에 있어요. 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건 아주, 그냥, 이, 전 우제도 전만도 못한 지구에 있는 그 존재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어요. 재림을 기다렸다니까요. 아예 대놓고 써놨잖아요. <웃음> 제가 바울 서신을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대놓고 재림을 써놨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발견하기, 요즘 목사님 발견하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바울은 대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고 21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육으로 우리가 육을 입고 우리가 변모가 돼요. 나중에.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걸 묘사를 해놨어요. 뭐공중혼인잔치를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앞으로 가면 여러분 앞만 보고 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턱대를 향해서 거기만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 뒤돌아보지 마세요. 표대를 향해서 돌진해도 인생이 짧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어, 이세상에흡비하다가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대 표대의 줄을 쫙 쳐놓으세요 여러분. 그 표대만 향해서 가세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그리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자기 배만 <웃음> 채우다가 멸망이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예수 위의 길이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 공동체 신앙인데, 이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라는 그 재림시장을 가진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상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로 도주하셔가 지금 고지이 초대교회 신앙에 따르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마귀가 만만한 존재 아니에요. 절대 만만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그런 만만한 존재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믿음 생활을 정말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는 마귀와 사탄 마귀들은 어떤 뭐새고랑의차에있는 짐승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물지 못해요 설령 문다 해도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선생이 4장 1절로 9절에 뭔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걸로 봐서, 어 상당히 그 당시에 뭔가 요,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이 굉장히 여 여권 파워가 좀 쎘던 것 같아요. 자, 주안에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웃음> 저기,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뭐, 또 기독교가 굉장히 남성유지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웃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질서를 위해서 권위아에서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지, 사실은 서로 복종해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빌리포교에는 여권 파워가 굉장히 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제 요디아와 순두의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관용의 생활을 곤민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로 구절을한 절씩 겨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 그러므로 그러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기쁨의 여러분 체크해 놓으세요. 멸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살아. 내가 요새에게 권하러서 주 안에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하 생각을 하노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생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있으고 또 어,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주하나, 항상 주는 기뻐하라. 내가 무슨 말하노니 기뻐하라. <웃음> 기뻐하라의 책 해놓으세요. 너희의 관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관으로 너희 너희가 비오는 요청할 것을 감사하것으 하나님께 아뢰라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생기더라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솔직한 것과 하나님 무엇이든지 얼굴을 보고 무엇이든지 아무래도 생라 무엇이든지 신절한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것, 것, 동인, 것, 동인, 무엇이든지 동인, 좋은 평판을 동인, 만든 것 동인, 이런 동인, 것들을 동인, 생각하라 그런 것들을 너희는 또한 나에게 서 배우고 받고 듣고 이,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여기 주 안에 항상 기뻐하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를 하느님께 아리라 알려라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들게 만나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미래가 불투명하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말해보세요. 뭐 시험 같은 게 있죠. 또 성적 같은 게 있죠. 또 건강 같은 게 있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두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잠시,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한 1분이라도 놓고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걱정이신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자 물론 게으른 자가 되시면 안 돼요. 빌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에 일해, 땀을 일해서 버리, 버리셔야죠. 자 이건 이런 건이 대전지 하에 여러분 염려나 그런 것도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고 하나님 덕을 쌓는 또 칭찬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우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한 하나님께 아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사 지각과 모든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어, 바울의 자족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이거 읽어볼까요? 원어로 엔 호이스 에이미, 시작. 엔 호이스 에이미. 자, 저희가 한번, 그러면, 바울의 자족관 삶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바... <웃음> 4장 10절로 13절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기뻐함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는 이제 내,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납니다.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공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내가 어떤,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대로 만족하게 되었으리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궁핍함을다 배웠너라. 내게 증명주신 우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알수있으니라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풍부함과 부족함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옛날에 어떤 것 같은데요.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I can do, do everything, everything through him, through him who him gives me, gives me strength. strength.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암기한 게. 자, 자, 그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부족한 내가 가난처하든지 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and who is aiming?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해요.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모든 것이 강한 거죠. 아멘. 그래서, 그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을 들어가서 뭐죠? 자극하는 거예요. 질투심과 뭐죠? 증오심을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편도 아니고 부한자편도 아니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의 부나 명예나 권력을 뽐내는 사람이에요. 이건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존재예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자 아멘 자 사랑에 대한 감사인데요. 4장 14절로 23절을 한 절씩 겨누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란에 동참하였으니 자라였도다빌포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고에 너희밖에 없 이는 대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번나 있을 것을 보내주었음이라.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 풍성한 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예, 여기 회개, 예, 그 회개가 아니네요. <웃음>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느니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여 받으실만한 희생제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것이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과 함께서 자신의 부여하시겠다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혼 모공토로 영광을 돌릴 지어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성도에게문난하라나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인사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난하라 특별히 가이사의 집은 사람들이 문난하느니라 우리, 우리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이사의 집사람까지 언급된 걸로 봐서, 이거 뭐 황제의 친척 혹은 황제의 정치적 측근 같은데, 이걸 보면, 물론 이후에 핍박 시기가 있지만 로마 제국도 이제 주님의 무릎 주님의 무릎 앞에 꿇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이미 징조가 보였던 거예요. 아멘. 오늘 얼마나 바울이 빌리보에서에서 기쁨을 강조했고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했는지 알겠죠. 아멘. 더 이상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와 인터넷 성수, 인터넷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식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서신서는 하나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의 때, 그리스도의 제림의 때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멘.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멘.